바다 이게 바다는 싹 한번 해주면 되냐? 딱 하면서. <웃음> 아 오늘 저희 손님들을 만났어요 장박하셨던 분들. 아참 이런 인연이. 좋죠? 오늘 죄짓고 살면 안돼요 바다를 요렇게 바로 앞에서 보고 있어요 결이는 그저 결이 일로와 귤 먹어요 귤 먹어 결아 그냥 요거 눌러봐 요거 요거 누르고 있어 눌러 눌러 아니, 아웃을 눌러야지 이렇게 눌러 누르고 있어, 혜리가 계속 됐어 옆에도 또 오라이언이 또한 식구가 혜이 뭐해? 다 장난감이야? 눈에 보이는 건? 응. 응 아빠랑 이렇게 나오니까 좋죠 이 지붕이야 하...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<웃음> 첫날은 너무 추웠는데 따뜻해서 좋습니다 오션뷰도 좋고 네, 네. 어. 어... 언니, 이거... 아 앞에. 이거... 몇 아니, 마리? 막 이런 이런 가고좀 들어야 거 아니야? 저보 남자 맞아. 예. 만 아, 아 여기 신용을 할게요. 왜냐면 음. 여기는 네. 네. 네. 네. 한니만 해, 한만나랑하나원 하나랑, 하나랑, 나랑한이 아, 이거 먹어 아니잘먹다 아, 아니, 어, 진짜 맛있다 <웃음> 이게, 이게 아있는 거라서 진짜 맛있는 거 응. 너무 신기하다아요가 맛있는 맛라서어요응 응. 응. 엄마, 맛있어 응, 응.